안녕하세요. 송산면 공장 토지 전문 송산토복 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삼진입니다. 오늘은 송산 마도 IC 근거리 약 3km 이내에 위치한 마도면 금당리 일대의 신축 공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경부터 화성시에서 산업용지 개발 행위 제한을 1년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도에 광명시흥지구 등 3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수용이 시작되면서 인근 지역 공장들이 대거 화성으로 이입되면 이미 건축된 공장을 구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에 기회가 될때 매수하셔야 합니다. 금당리에 건축된 공장 두필지와 개발 완료된 공장 부지 일필지를 매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공장 1, 350평과 공장 2, 351평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장 1의 위치는 마도면 금당리, 면적은 토지는 350평, 도로 부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60평,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용도는 공장, 제주장, 창고, 지목은 공장용지, 매매가는 10억 5천만원입니다. 공장 2의 위치는 마도면 금당리 면적은 351평 도로부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60평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용도는 공장 제주장 창고 지목은 공장용지 매매가는 10억 5천 9백만원입니다. 인근에 하나 바이오밸리 산업단지 마도 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으며 2차선 도로와 약 120m 이내에 위치해 있고 진입도로도 넓어 대형 차량 진입이 용이합니다. 진입이 편하고 적재 공간도 넓어 작업 공간 확보가 좋은 장점이 있는 계획관리지역의 공장입니다. 상세 사진 첨부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 공장에 관심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송산터복부동산 공인중개사 박삼진을 찾아주십시오. 친절하게 현장 임장 및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